할아버지 산소입니다 그래? 예. 그래 음. 그나저나 자네 음. 할아버님 산소는 찾았나? <웃음> 못 찾았는데요? 이 사람의 할아버님 산소도 못 찾으면 어떡해? 아, 지금 위치에서 네. 왼쪽으로 두발 네, 뒤로 두발 자네 개똥 밟았네 아유 내새그 <웃음> 산소를 관리 이렇게 해서 풀을 빨리 뽑게 예, 이쪽에 죄송합니다. 저거 예. 아유 이 풀들이 이렇게 그냥, 아유 이 사람 남의 산소 풀을 이렇게 뽑으면 어떡해? 잡초가 반대 그러면 어떡해요? 보시면 어, 되죠 <웃음> 무덤은 삭발을 원하니까요 맨들맨들 아 그렇구나 아. 네. 아이 그라리아 현민이는 음식까지 라가서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 녀석이 어. 그냥 상처 리도 오래 걸리니까 예. 난 낮잠 좀 자겠네 쉬고 계세요 어, 그래. 예 아이고 예. 아버지 이녀석아. 아버님 왜 이렇게 늦었냐 이 녀석아 죄송합니다 그래그래 빨리 차례상을 차려라 예, 차례상을 차례 그래 아버지 응. 근데 과일 어떻게 놔요 이 녀석이 과일 넣는 것도 몰라 어두운 미 아니냐 아버지. <웃음> <웃음> 공방신게 아니에요? 여기 잘난 척 하기는 배우가 말아줄 것다니요 모르겠으면 물어봐요, 좀. 아, 진짜. 아, 이것도 세새끼뭐 하는 거야? 저글링 하려고요.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야! 어, 어. 자, <웃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물개시하고 싶네. 정신 차려요. 제발. 긴장 좀 <웃음> 하자. 미나. 네. 아, 버지게 저를 올려라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아유, 잘 잤네. 아유, 잘 잤네. 아유, 잘 잤네. 다시 누구야? 저승사자인데? 요 뭐? 이건 족보가 아니고 저승 명부 거죠. 여기 자네가 이름이 있어? 얼른 저승으로 가세. 아, 어지 어떻게 아버지 가세. 요아버지 떨어지 마세요. 할아버지! 아버뭐 하시는 거예요? 남철 남성랑 순례 내는데 신야할것 같은다.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따라오세요. 에이. 어때요? <웃음> 뭐 하는 건가 저사람 지금? 뭔가 제가 보여 뭘 보여 줘. 정신 차려 제발 긴장 좀 하자. 송편이라 어, 어. 좀 드십시오. 송편이. 네. 어. 네. 아유 그. 어, 어이구 맛있네. 이게 뭘로 만들었나? 몸에 좋은 장기와 먼개들이 좋은 파트 넣었다입니다. 아야 제 것도 한번 드셔보시죠. 그래 그래 그래. 네. 이것도 맛있네. 아이고, 맨날 먹고 싶은데, 이거 우리 자신 놈들한테 해달라고 러겠어 아, 그래요? 응. 그럼 제가 동무을 찍을 테니까. 그래, 그래. 여기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네, 자, 자, 여기. So w g o t a save e r b c 가 중요? 아, 또좀 하시고, 빨리 얘기하세요. 덕후야, 팔봉아 그, 송편를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 사달라고 러는 것은 아니다. 아빠 아빠. 어. 아빠를 맞았어요. 이거 이거. 아, 게니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오. 아, 거거꼭 아, 가고 싶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병원, 병원, 병원. 감사합니다. 니까얘요요요 벌렸네. 렸어렸어가 예. 환자면 빨리 이약을 드십시오. 예. 예. 이약 재료가 뭐예요? 하는 게 좋은 된장을 섞은 이 약을 보다 약국에서 샀어. 주시오, 그거 나도 주시오 나도 줘요. 조용히 <웃음> 섭쇼. <좀 웃음 웃음> <쉬워, 쉬워, 쉬워. 웃음> 근데 그걸 왜 쓰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아... 야, 사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이리와 웃어 웃어. 아이고, 근데 이동영상되나한 응. 마디 해보시오 이거. 실봉아 <웃음> <야, 웃음> 옆집 이씨는 e 그 보일러 <웃음> 놨더라. 나는 새거 사달란 말은. 아이다! 와 아! 대장할안잠